되게 많이 구웠네요. 음. 오늘은 국가고신 시험 받는 날인데, 잠을 진짜 한숨도 못 자고. 저는 잠을 못 자면 얼굴이 다 붓는 타입이어가지고. 머리도 이렇게. 애슐리 알바, 이유로 이 머리 멍을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. 안경도 이렇게. 제가 안경알이 있는 안경이 이거밖에 없어가지고. 너무 쓰기 싫은데. 이것도 쓰고 가야 되고, 오늘은 슬기시험 준비하면서 이준비를 챙기는 게 진짜 엄청 스트레스 받았거든요? 저 같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, 어떻게 챙겼는지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그리고 컬은 네이버 스토어에서 샀고, 이렇게 매 교시마다 지퍼백에 추가되는 재료들을 다 떼어놓고, 여기에 기본 재료, 추가해야 될 재료, 뭐 빼야 될 재료, 이거를 다 적어놨어요. 아무래도 재료 세팅하는 것도 공사가 들어가가지고, 유튜브 봤는데,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, 이렇게 했고, 이 손목받침대, 패디받침대, 이거는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붙여가지고, 위에 수건, 흰 수건으로, 이렇게 손바느질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, 아메리카노. 대용량. 짐 싸는 것도 귀찮아서 여행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인데 와 무슨 시험을 보는데 이렇게까지 준비할 게 많은 시험을 내가 지금 처음 봐가지고 전 약간 체감상 수능보다 더 어려운 느낌이거든요? 그리고 보온병 여기 미지근한 물 담아가야 되는데 꼭 이런 색깔 아니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파일들은 다새 거로 가져가야 된대요 저도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알았거든요? 큰일 리고 신타올이나 막 오더 스틱 이런 필요할 것 같은 거는 제가 키시 몰라가지고 많이 챙기긴 했거든요. 근데 저도 처음 처음 보는 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. 이정도면다 챙긴 거 같고 이거는 사촌 언니가 모델 해주기로 해가지고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것저것 선물로 이렇게 챙겼습니다. 손톱이나 뭐 악세사리 이런 거 하나도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완전 신탁처럼 이러고 가야 돼요. 너무 힘들다. 아무튼 컨디션이 좋지는 않지만 원래 첫 목표였으니까 열심히 화이팅 사실 좀 준비하면서 너무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일도 바쁜데 진짜 왜이짓서 해야 되나 이건 진짜 스불제라는 단어가 너무 떠올랐는데 어쩌겠어 접수했는데 해야지 아무튼 오늘까지만 고생하면 되니까 진짜 조금 더 힘내가지고 미장만 피한다 이런 느낌으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무슨 시험 접수하는 것도 엄청 복수해가지고 8시 반 밖에 안 남은 거예요. 겨우겨우 잡아가지고 지금 6시 반이거든요? <웃음> 아무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다 음트게임인 그것 같아 응? 그 문자메시지로 진짜 응. 협소하다고 하니까 다들 안 끌고 울지? 하면서 우리 잠 끌고 오는 거 응, 아닌가? 응, 응, 응, 응. 아? <웃음>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시험이 끝나가지고 <웃음> 자유의 몸입니다 시험 결과는 한 1,2주 있다가 나온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직 붙었는지 떨어졌는지는 모르지만 <웃음> 저는 이번이 실기시험 처음이었어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처음 가가지고 되게 당황스럽고 미리 알아뒀으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카메라를 다시 켰습니다 먼저 저는 이제 시험 보기 전에 제일 궁금했던 게 약간 시험장 분위기였거든요 한 번도 그런 실기시험 같은 걸본 적이 없고 내가 직접 그 현장에 가보질 않았으니까 어떤 식으로 시험을 보는지 를뭐 유튜브 보고 블로그 봐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대략적 설명하면 엄청 큰 강의실에 좀 널찍하게 한 이렇게 네줄씩다 바둑알처럼 앉아있어요 그러면 이 책상에 여기 내가 앉고 반대쪽에는 모델이 앉아가지고 손을 이렇게 놓고 시험을 시작합니다 을 시험장마다 이건 되게 다 다르다고 했는데 저는 휘경동에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맨 앞에서 이제 매 교시마다 어떤 시험을 쳐야 되는지 이렇게 적어주시고 약간 MC 보시는 거 같은 분이 계셨고 채점은 두분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사람이 없고 이렇게 랜덤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언제 실수하는지를 보고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너무 긴장하실 필요 없고 좀 감독관이 저 멀리 있는 것 같다 나를 좀안 보고 있는 것 같다 하시면 은좀 빠르게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오픈북이라는 말을 하셨어 가지고 책을 들고 가도 되나? 약간 시술 이런 순서를 봐도 되나?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정확하게는 저도 잘 모르는데 일단 가면은 이 책상 아래에 이 서랍이 있는데 거기에 그 실기책에 있는 그대로 어떤 모양으로 시술을 해야 되는지 어떤 순서로 해야 되는지 뭐 채점 기준표 이런게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험 보기 전에 한 1, 2부 그거 확인하실 분들은 확인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기를 하면서 봐도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차피 못 보는게 30분 40분 이렇게 시간을 줬잖아요그 안에 시술을 하는 것만 해도 진짜 굉장히 빠듯하기 때문에 어차피 못 본다 그래가지고 순서는 정리하고 소독부터 유수분 제거하고 끝 처리하는 것까지 그냥 기계처럼 외워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옆에 사람 하는 거 이렇게 봐도 되는지 이것도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은 봐도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시험 보다가 이렇게 슬쩍슬쩍 봤는데 뭐라고 하진 않는 것 같았어요 근데 앞에서 말했다시피 그렇게 남이 뭐 얼마나 잘하냐 이거를 볼수 있는 시간이 아예 없고 그냥 경주마처럼 내 모델의 손만 이렇게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어볼 시간이 없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재료 바구니를 이렇게 세팅을 하잖아요 그파일 놓는 곳을 바깥쪽에 놓지 말고 내 안쪽으로 이렇게 넣으세요 왜 그러냐면 이 바깥쪽에 있으면 이렇게 빼다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빼다가 샌딩 블럭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그 날아가도 감점이고 그걸 다시 주성주성 들고 와도 감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샌딩 블럭이 날아갔을 때 아... 진짜... ***다 큰일 났다. 이 생각을 하고 저걸 주워까 말까 고민했는데 주워오면은 점수가 똑같기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파일을 좀 여러 개를 가져갔어요. 좀 샌딩 되는 버퍼 파일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했습니다. 그래가지고 파일도 되게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거 추천드리고 생각보다 오렌지 우드스틱 쓰는 일이 진짜 많더라고요. 이제 시험장에 막상 가면은 엄청 떨려요. 그래가지고 원래 연습할 때는 진짜 안 떨었는데 막 손을 내가 막 이렇게 떨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막 지저분하게 묶고 이래가지고 이거를 다 지우고 시작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오렌지 우드스틱으로 한번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는게 제일 빠른데 문제는 이거 한번 쓰고 바로 폐기해야 되거든요 재사용하면 또 위생 때문에 감점이라고 알고 있어가지고 매 교시 교시 마다 저는 계속 채워줬어요 그래가지고 오렌지 우드스틱 생각보다 좀 넉넉하게 가져가시는거 추천드리고 거즈랑 솜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써요 왜냐면은 이 위생 점수가 진짜 커가지고 감독관 분들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본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거 솜을 이렇게 쓰고 재사용 할까봐 바로바로 이렇게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막 시간이 너무 막 촉박하니까 솜을 하나하나 떼서 못 써요 그럼 이렇게 뭉텅뭉텅 쓰게 되니까 너무 모질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꽉꽉 담아가지고 넉넉하게 가져가시는 거 완전 추천드리고 진짜 막상 가보면 내가 연습했던 실력의 반도 안 나오고 되게 긴장되기 때문에 과제물 엄청 예쁘게 한다기보다는 위생 점수나 뭐 감점 안 당하는 거를 점수를 좀 잡고 들어가야 합격을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그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2교시 끝나고 3교시 준비 할때 화장실을 갔다 와도 된다고 하셔서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근데 저한 5분인가 진짜 빨리 갔다 왔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바구니 세팅을 다 끝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시작하려고 하는데 계속 준비 다 되셨죠? 시간 필요하신 분 계신가요? 계속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대충 3교시 거는 저는 미리 준비하고 화장실 갔다 왔기 때문에 어다 됐구나 하고 또 저는 이렇게 손드는 거 못해가지고 그냥 저도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 시작하고 칠판을 자세히 보니까 그 밑에 4교시 거까지 같이 준비하라고 써 있는 거예요. 저는 화장 시간을 그걸 못 들었던 거예요. 근데 4교시에 이제 인조네일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퓨어 아세톤이랑 호일을 새로 꺼냈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한 거죠. 그리고 매 시간마다 그 위생 봉투를 갈아줘야 되는데 제가 그것도 못한 거예요. 근데 뭐 어쩌겠어. 내가 화장실 가버린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일반 폴리시 아세톤에 퓨어 아세톤을 엄청 많이 넣어가지고 가져가갖고 아무렇지 않은 척 그게 퓨어 아세톤인 척 이렇게 썼거든요. 그리고 호일도 원래 2교시에 썼던 게 그대로 있었어가지고 제가 안 치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정말 운 좋게 소고프는 잘 하긴 했는데 바구니 세팅을 보고 감점을 당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은 이런 실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가고 화장실 그냥 안 가는 거 추천드리고요. 생각보다 저는 3교시, 4교시는 시간이 남았어요. 근데 정말 고민도 안 했던 그 습식 매니큐어 그게 진짜 케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진짜 모자라고 저는 프렌치가 나왔는데 예쁘게 안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2교시에는 진짜 안 나왔으면 좋겠던 부채꼴 마블링이 나왔는데 와이 브러쉬가 진짜 중요하다고 느낀 게 제가 연습할 때는 부채꼴 마블링 진짜 신이었거든요? 근데 붓을 좀하고안 좋은 거 학원에서 산 거를 그대로 가져갔는데 그게 고기 갔는데 갑자기 갈라지는 거예요. 그래서 손을 이렇게 긋는데 나는 하나를 그는데두 줄로 막 나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시간 내에 어떻게 하긴 했는데 좀 예쁘게 되진 않아가지고 망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삼교시는티비드랩이 어, 나왔는데 티비드랩이 은근 그팁 붙이면 거의 다 끝나가지고 생각보다 시간이 남았습니다. 그래서 주의하실 건이 정도고 또 제가 되게 궁금했던 게 도대체 물은 어디서 뜨는 거야? 그 분무기에 넣을 물이랑 그 핑거볼에 넣을 물까지 계산을 해가지고 딱 그만큼 넉넉하게 미리 집에서 미온수 좀 따뜻한 걸로 넣어가야 되는 거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했고 뭐 저는 진짜 이번 시험 준비하면서 제가 원래 제 인생 제일 어려운 시험이 운전면허 시험이었거든요 난 수능보다 그게 진짜 더 어려웠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내일로 완전 바뀌었어요 일단 이거는 재료 준비물이 너무 많고 너무 시험 시간도 너무 길고 모델 데려와야 되고 모델 전에 이제 손도 케어를 시켜야 되고 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나 진짜 다시는 이거 보기 싫은데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험 보시기 전에 이거 꼭 보시고 저처럼 실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약간의 꿀팁이라면 저는 이제 시험 전날에는 연습 그렇게 많이 안 하고 그냥 유튜브에 실전 영상이라고 막 30분짜리 진짜 시험 단위 시간만큼 딱 이렇게 풀로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그냥 누워가지고 계속 봤어요 근데 보다보면은 약간 반복학습 체내에 당하는 것처럼 저절로 이제 순서가 외워져가지고 저는 그걸 했습니다 음, 그래서 어, 내일 국가고시 실기 본 후기는 이렇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도 최대한 답변 해드릴게요. 시험 준비하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. 시험 잘 보세요. 화이팅! 안녕!